지금 내리실 역은 세절, 세절역입니다세절역은 고양선과 서부선으로 환승하실 수 있는 환승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저는 지금 세절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세절역을세개 지하철 노선이 교차하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TV 여러분 서부경전철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오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죠 그동안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교통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옛날 것이어서 이것을 최신 것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고요 어, 서부선이 만들어질 경우에 도로를 이용하던 분들이 지하철 얼마나 그 교통수단을 전환할 것인가를 산출해내는 산식도 옛날 것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서요. 올해 상반기에 경제성 조사를 마치고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새로 만들어지는 창릉 신도시와 세전력을 연결하는 고양선 역시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전철 그리고 고양선이 완공이 되게 되면요 기존에 지나고 있는 이호선과 함께 세계 지하철 노선이 맞물리는 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초역세권이 이 주변에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계노선을 환승하는 그 세계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으로 이 지역을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부경전철의 경우에는 중앙탐거리 쪽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역세권에 영향력이 충암, 삼거리까지 미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은 기존에 좀소외됐었던 응암오거리라든지 대림시장 이런 부분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뤄서 이 지역의 경제적 활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